Thank you 보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케르라는 브랜드의 쿠션 두 가지와 립 여섯 가지 이렇게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케르는 외적내적 모두 건강하고 자유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MZ세대의 하이티어 브랜드라고 해요. 사실 저도 네케르라는 브랜드를 이번 광고를 통해서 처음 접한 제품들인데 제품이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코다닥 가져왔답니다. 이렇게 좋다고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바로 리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케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명동 엘 LU42 편집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뷰티 제품들과 패션 제품들까지 보실 수 있는 프리미엄 편집샵입니다. 첫 번째는 네케르 FX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쿠션은 특이하게 마그네틱으로 열고 다닐 형식이에요. 그리고 쿠션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어서 살짝만 눌러도 파운데이션이 잘 묻어 나와요. 컬러는 21호, 23호 두 가지 컬러가 있고 네오 쿠션과 비교했을 때 살짝 어둡고 노란기가 있어요. 퍼프가 쫀쫀해서 피부에 빈틈없이 밀착되고 균일하게 발려요. 제가 딱이 계절이 되면은 알러지 때문에 피부가 엄청 울긋불긋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좁쌀 여드름도 되게 많이 나는 편인데 그걸 진짜 잘 가려줘요. 그리고 얘가 색상이 막 너무 하얗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반톤 정도 밝은 편인데 자연스럽고 그냥 딱 진짜 제 피부같이 건강해 보여요. 저는 지금 21호로 얼굴 안쪽을 발라주고 23호로 얼굴 외곽 쪽을 발라서 살짝 음영효과를 줘서 발라요. 이렇게 발라주면 확실히 쉐이딩을 했을 때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리는 것 같아요. 얘가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데 얼굴 이에 픽싱이 되고 나면은 엄청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이라서 어, 따로 파우더를 안 해줘도 될 정도예요 생각보다 커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놀랬는데 여기 여드름이랑 홍조 이런 게싹 가려졌어요 얼굴이 하나도 안 무거워요 정말 가볍게 발려요 원래 피부를 좀한톤 정도 밝게 하시는 분들은 요게 21호여도 좀 어둡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인데 요게 얇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케이스도 굉장히 세련돼서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네케르 컬러 스웨이드 립라커입니다총 6가지 컬러이며 팁이 짧고 탄탄한 편이에요. 선명하게 발색되고 프라이머를 바른 듯이 매끈하게 발려요. 주름 사이도 굉장히 촘촘하게 메꿔줘요. 첫 번째는 스펀지 베이지입니다. 은은하게 톤 다운된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고 단독으로도 정말 예뻐요. 팁으로 넥케르 립라커는 블러셔로 사용해도 정말 예쁘답니다. 두번째는 블러 로즈입니다. 우아한 무드의 맑은 장미 컬러예요 가을의 데일리 립으로 추천드려요. 세번째는 트림 버건디입니다. 시크한 느낌의 채도 높은 버건디 컬러예요 핑크끼가 많이 돌아 쿨톤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번째는 이너글로우 레드입니다. 생기있는 맑고 청량한 레드 컬러예요 쨍한 코랄 레드 컬러로 웜톤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섯번째는 크롭 오렌지입니다. 포인트 립으로 좋은 선명한 오렌지 컬러예요 채도 높은 주황빛이 눈에 확 띄어요. 마지막으로 프레스코 칠리입니다. 데일리로 좋은 상큼한 피치 핑크 컬러예요. 칠리래서 딥한 벽돌 컬러일 줄 알았는데 흰기가 많이 섞인 피치였어요. 저의 추천 조합입니다. 이 제품은 립 라커라 해서 매트하게 핏되는 제품이 아니라 되게 촉촉하고 스무스하게 발리는 틴트? 블러 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촬영을 하는 동안 지웠다 발랐다 지웠다 발랐다 엄청 많이 했는데도 입술에 각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주름 끼임이나 밀림 이런 거 없이 정말 예쁘게 발리는 틴트예요. 입술 위에 올렸을 때도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막 끈적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이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는데 최고예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컬러는 1호 1호 스펀지 베이지 이 색상은 꼭 하나씩은 쟁여두셨으면 좋겠어요 차분한 느낌이라서 누디한 립 바를 때도 좋고 베이스로 바르기에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발색 자체가 은은하니까 블러셔로 썼을 때도 제일 예뻤어요 제가 립을 바르면서도 블러셔로도 계속 색상을 바꿔서 발라줬어요 쓱 물티슈로 닦아내고 계속 요 쿠션을 덧발라서 발라줬거든요 보시면 뭉치거나, 뭐 벗겨지거나, 갈라짐 이런 거 하나 없이 제가 처음에 메이크업 산 상태 그대로 발라줘요. 아니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그냥 도자기 피부 같아. 응. 촬영도 한두시간 하고 있는데 폭기는도 없어요. 그쵸? 광고를 둘째치고 정말 제품력이 좋아서 강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케르 제품들을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